자 이번에는요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해드릴건데 어떤거냐 그러면 나머지 파워포인트 기능들 몇가지 없는것도좀 알려드릴게 특수한 기능들 첫번째가 뭐냐 그러면 여기 우리 왼쪽에 보시게되면 왼쪽에 보시게되면 이렇게 뭐가 있었어요 이렇게 이게 미디어룸 지금 우리가 편집하는 이미지라든지 인트로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보이세요 여러분 이런것들을 이렇게 가, 가, 가지고 올수있어 미디어룸이라고 해요 미디어룸 그리고 두번째가 뭐예요 특수효과 FX 그죠? 이걸 클릭하면 다양한 특수효과가 있죠? 엄청난 특수효과들이 많아요, 여러분. 내가 특정한 곳에 특수효과를 집어넣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뭘 한번 넣어볼까요? 뭐, 음, 이런 아트팩, 아트, 포커스, 아니면 뭘, 포커스 이런 거 넣어볼까요?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가 FX에다가, 그죠? FX, 그죠? FX에다가 딱 갖다, 갖다 놓으면 내 영상이 이렇게 적용된다고, 이렇게. 여기 있는 거를 그냥 이렇게 가꾸면 돼요, 이렇게요. 자 여기 지금 fx 특수효과자 여기 보이세요 여기? fx 그죠? 특수효과 코너에 특수효과를 갖고 왔다고 이렇게 해요 네 그냥 갖고 오면 돼요 여기다가요 갖고 오면 돼요 그러면 이게 좀 이렇게 보이죠 이거를 자 항상 편집은 어떻게 한다고요? 더블클릭 항상 편집은 타이밍을 더블클릭해요 따닥 누르면 이렇게 편집을 할수 있게 좀 나와요 보이세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내가 어, 폭이나, 보이세요, 이렇게? 네. 보이세요, 이렇게? 폭이나, 그 다음에 높이를 이렇게 조정할 수 있겠죠, 그죠? 이해되시나요?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만 딱 해서 찍어낼 수 있겠죠? 개념이 네. 해되시나요그 다음에 뭐 나머지 그라덴드 깊이나 뭐 이런 거는 여러분 조정하시면 될것 같고, 요렇게 그 다음에 시간. 이거를 얼마까지 적용할래? 길게 할래? 짧게 할래? 시간. 그러니까 형태는 다 똑같아요, 여러분. 일단 갖고 와. 그럼 뭐 하면 돼요? 편집할 거면 더블 클릭. 그죠. 그 다음에 편집 안할 거면 그냥 크기 조정해. 그죠. 시간 조정해. 끝나는 거라고 여러분 전부 그런 형식으로 편집하는 거죠. 전부 그런 형식.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데 하나만 딱 이해하면 줄줄줄줄 풀리는 게 이런 편집 방식이에요. 자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편집이 뭐겠습니까? 제일 많이 여기 특수 효과 써야 되는 거 모자이크죠 여러분 모자이크. 그죠. 그럼 여기서 기억 년, 뒷걸리 미연뼈에서 모자이크를 찾아야 되겠죠. 모자, 미엄자. 그러니까 모자이크가 여기 있네, 그죠? 미엄자예요. 그죠? 이해 됐나요? 그죠? 모자이크를 여기 꾹 눌러서 또 FX를 갖다 놔. 됐죠? 그죠? 그렇잖아요. 갖다 놓고 더블 클릭해. 그럼 어떻게 할수 있어요? 편집할 수있다 있는 화면 나오잖아요. 여기에 상자는 뭐예요? 사각형. 원은 뭐예요? 동그라미. 그죠? 마스크가 이제 크기 조절하는 거예요, 마스크가. 그럼 여기서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음. 조정해서 요 부분만 가릴래?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죠? 네, 요렇게, 요 부분만 가릴래? 이렇게 할수 있겠죠? 위치 조정해서 확인 누르면 영상에 응. 뭐가 되는 거에 이 부분만 이제 모자이크 이렇게 적용이, 적용이 돼서 라는 거죠. 이렇게. 어렵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기능이 있느냐만 알면 여러분들이 뭐할 수, 충분히 적용해서 집어넣을 수 있다고. 여기에 엄청난 효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보이세요? 여기 있는 효과들만 써도 여러분들이 진짜 영상을 만들 때 굉장히 고퀄리들 티 만들 때 그러면 내가 특정 부분만 흑백으로 처리하려 그러면 흑백을 찾아서 흑백 효과를 찾아 여기 있네요 흑백 그죠 이거 적용하면 또그 부분만 흑백으로 보인다고요 여러분 개념 이해되시겠어요? 내가 지정한 딱 길이만큼 흑백이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 효과들이 그래서 어떤 효과들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요 알면 내가 다양하게 효과 적용할 수 모르면 적용을 못 하는 거죠 <웃음> 자 그래서 <웃음> 여기, 자, FX가 특수효과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냐, 그러면, 이게 PIP. <웃음> 이게 지금, 대화상자, 뭐, 이런 것도 집어넣는 거. 이렇게, 풍선을 집어넣고 그 위에다 글자를 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요런 거 집어넣는데, 몇개 없잖아. 요 보이세요? 몇개 없죠? 그럼 여기, 무료 템플릿 하고 나와요. 보이세요? 무료 템플릿. 얘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요거 <웃음> 만드는 회사 사이트로 가고요. 여러분. 사이트로 가고 여기에 여기에 회원가입을 하잖아요. 여러분. 회원가입을 하죠. 그러면 여기 있는 효과들 다 공짜로 다 받을 수 있어요. 기존에 있는 효과보다 훨씬 많은 효과들이 있어요. 이런 것만 많이 받으면 여러 분들 편집할 때 훨씬 더 많은 다양한 효과들을 적용할 수 있어요. 전부 무료예요. 회원가입만 하면, 무료로 이, 어, 이, 서비스들을 다 줍니다, 여러분. 무료로 공짜로 다 주니까,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입자룸 가보 입자룸 볼게요, 입자룸. 자, 입자룸 보면, 이런 효과도 마찬가지로 무료 템플릿 있죠, 그죠? 한 번만 회원가입하시면 되세요. 그럼 여기, 이런거이 갖다 놓으면, 입자룸에 이제 또, 하나 갖다, 갖다, 갖다, 갖다 놓아 볼게요. 이렇게 갖다 놓으면, 영상이 안녕하세요 재생될 때 반포차이 요렇게 요렇게. 아파트 25평 B타입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일어분들은 하... 저걸 뭘 찾아야 돼? 효과를 저 효과를 찾아야 되는 거 엄청 중요한 효과를 찾아야 돼요 돈 떨어지는 거 위에서 돈이 막 떨어지는 효과를 찾아가지고 돈벼락마드라고 써져가죠 그래서, 돈 떨어지게 효과를 딱 적용하시면 훨씬 더 좋겠죠, 그죠? 네. 찾아보세요, 여러분. 네. 자, 그 다음에 텍스트를 이제 우리가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전환 놈 이제 전환 놈도 했죠, 그죠? 나머지는, 여기 아래쪽에, 아래쪽에, 나머지는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더빙 하는 게 더빙 하는 거. 더빙 하는 것만 이제 아시면 돼요. 나머지는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큰 차이, 상관이 없어요. 네, 아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메뉴들까지 설명을 쫙다 해드렸어요. 됐나요? 네. 되죠자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 위에 보시면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되는 메뉴가 하나가 있는데 뭐가 있냐 그러면 여기 파일 메뉴 보이지 파일 파일 네. 여기 보면 프로젝트 저장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부루할 때도 그랬고 그죠? 우리가 키네마스 할 때도 그랬고, 그렇죠? 그랬고 프로젝트를 뭘로 인식하라고요? 문서. 프로젝트란 단어 인식하지 마시고. 문서라고 생각하라고요. 그러면, 한글 문서. 그처럼, 파워포인트, 파워 디렉터 문서라고요. 즉, 뭐냐면, 내가, 이거를 수정해야 될 때, 만들었는데, 영상으로 만들다 보게 되니까, 오류가 났네? 오타가 났네? 그 수정해야 될거 아니에요? 위치가 잘못됐네? 수정해야 될 때, 프로젝트 파일로 저장해야지, 그걸 불러와서 수정해야 된다고요. 이해되시나요? 그렇지 않고, 영상으로 만들어놓은 걸 불러오면 수정이 돼요? 안 돼요? 이미 다 저장됐기 때문에 수정이 안된다고 여러분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꼭 편집을 할때 수정을 할게 있으면 있어야 된다 하면 프로젝트 파일을 저장해 놓는 게 맞겠죠 그리고 없으면 프로젝트 파일을 굳이 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은데 그건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움직이시면 되세요 이걸 프로젝트로 저장하게 되면 프로젝트로 제가 저장해 볼게요 이렇게 만약에 연습용 해 볼게요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 저장하게 되면 자 동영상에 지금 저장을 해있죠 제가 그럼 요게 뭐예요 요게 요게 파워 디렉터 프로젝터 파일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비디오 동영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가다 유튜브 올리다가 이거 올리시면 자꾸 안된다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거는 말할 자면 한글 문서라니까 여러분 요 파워 디렉터 문서라니까 이거는 못 올려요 여러분 수정할 때 쓴다고요 불에는 어떻게 되어있어요 사각형의 V라고 되어있잖아요 불에 그죠 V라고 되어있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불의 문서지 이해되시겠어요? 동영상이 아니라고 여러분. 동영상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많이 생겼으니까, 이거를 구분을 못하니까 어떡하자고요? 앞에다가, 파워 디렉터를 편집한 건 P를 붙이고, o b s 란건 O를 붙이고, 불래를 편집한 건 V를 붙이면 나중에 안 헷갈리지 않겠는냐 똑같은 영상에서. 이해되시겠어요? 그렇게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영상 올릴 때 헷갈리지 않겠죠. 네. 그런 개념. 파워 디렉터로 편집한 게 유튜브로 올라가겠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편집하기 나름인데요. 꼭 파워 디렉터가 최종적으로 올라간다 그러진 않아요. 왜냐면 저는 영상을 찍었잖아요. 제일 먼저 파워 디렉터를 잘라내고 편집하잖아요. 근데 자막을 입혀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르로 가겠죠. 마지막에 부르로 가서 자막을 입힌 다음에 올리는 경우도 있고요. 이해돼요? 이제 거꾸로 부르에서 자업을 만든 다음에 자막을 만든 다음에 여기 갖고 와서 편집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거는 어느 게 마지막이 될, 되는 거라고는 확정을못 짓죠 내가 맨 마지막에 편집해서 올릴 걸로 올릴 프로그램 을 편집한 게맨 마지막이 되겠죠 근데 오뷰에서 찍은 다음에 오뷰에서 바로 올리는 경우도 많아요 네. 자연적으로는 이걸 제일 끝에 내야될것 같은데요? 기본은 하시다 보면 이제 파워 디렉터가 제일 마지막이 되는 경우가 많죠 네, 많은데 그거는 하다 보면 본인만의 스타일들이 생기실 거예요 본인만의 스타일들이요 네. 자 되셨어요 여러분? 네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설명 드릴게요 여기 제작 보이세요? 제작 네, 제작 보이세요? 자, 이게 뭐냐 그러면 이제 문서를 만들었으니까 출력해야죠. 영상으로 그죠? 동영상으로 만들어야 유튜브에 올릴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겠어요? 동영상으로 만들어야 유튜브에 올릴 거 아니에요. 그 작업을 여기 제작에서 한다. 제작. 그러면 아까 우리가 많이 봤던 화면이 나옵니다. 그죠? 여기서 동영상을 뭐 하는 거예요? 예, 네, 영상을 동영상 만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AVI가 아니라 H.264AVC를 하라 그랬죠? 처음 설치하시는 분들은 AVI로 되어 있다고 요 근데 이것도 동영상이긴 한데 용량이 너무 크다. 원본이다. 그래서 밑에 HV264로 MP4, 그죠? 바꾸라는 거고 나는 MP4인데 용량을 좀 크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품질을 좀 높이시면 돼요. 이게 MP4 밑에 프로필 이런 공간 밑에 보이세요? 이렇게 품질, 예, 요거 화살표를 클릭하면 해상도를 높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어 360도 얘기하는 중 그렇게 하는데 360도 동영상을 찍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여기 이 코너예요, 이 코너. 음. 영상은 굉장히 고퀄리티 찍어놓고 편집할 때 편집해서 저장 동영상 저장할 때는 화질 낮춰 서 저장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실제 유튜브에서 볼 때는 화질이 깨끗하게 안 나오는 거야. 분명히 내 PC에서는 깨끗하게 나왔는데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360도 영상은 원래 깨끗하게 영상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 아래쪽에서 제일 높은 영상으로 가 해상도로 가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튜브에서 보는 영상은 HD 해상도 또 보통 FHD 해상도 이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어, 충분하기 때문에 보통은 1 2 그러니까 8 0에7 2 0이나1 9 2 0에1 0 8 0 있죠 이정도 네, 해상도로 맞춰주면 되십니다 근데 이제 기본으로 세팅된 해상도로 하시면 되는데 조금 숫자를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1 9 2 0에1 0 8 0 해상도로 맞춰서 놓으시면 전혀 문제없이 FHD나 이게 QHD이기 때문에 FHD나 HD 해상도 이상 나오니까 이 정도 하시면 충분하세요 이 정도 하시면 근데 해상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어떤 단점이 있냐 그러면 일단은 어, 인코딩하는데 속도가 느려진다 동영상을 만드는데 그만큼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두번째는 두 그만큼 용량이 커진다 이해되셨죠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맞춰서 하시면 되세요. 근데 대부분 이게 잘 이해가 안 가. 뭔 얘긴지 그죠?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신다 말이죠. 그냥 기본으로 세팅된 상태에서 한 단계 정도만 숫자만 높이시라 네. 그러시면 깔끔하게 나와요. 깔끔하게. 안됩니다. 첫째 칸에 하시면 안 되고. 여기 숫자. 숫자를 보셔야 돼. 1, 9 2, 0, 1, 0, 8, 0, 2, 4, p 이 숫자를, 숫자를 보셔야 돼요. 숫자를 보셔야 돼요. 숫자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세요. 네, 그 다음에 보시고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 내보내기 폴더 있죠? 내보내기 폴더. 어디다 저장할래? 그죠? 어디다 저장할래? 잘 모르겠으면 무조건 동영상에 몰아버리세요, 여러분. 바탕화면에 모르는 거는 조금 지양 바탕화면에 모이면 바탕화면막 쌓여버리니까 나중에 좀 너무 지저분해져요, 바탕화면에 가능하면 폴더, 동영상 폴더면 동영상 폴더 어딘가 한 군데는 몰아버리시라고. 그래야지 나중에 영상을 찾기가 쉬우니까요. 이, 이해되셨어요? 이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지 관리하기가 편하세요. 그 다음에 영상 저장할 때꼭뭐 제목 집어넣으시라. 제목. 그렇죠? 제목을 집어넣고 마지막에 뭐누르라고 여러분. 시작 버튼 보이죠? 시작. 시작을 누르면 뭐가 되는 데요 동영상으로 쭉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3단계가 어우러져야지 영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요거를 어, 동영상이라는 폴더로 해서 뭐라고 해요? 연습용 2로 할게요. 연습용 2. 자, 해서 저장하고 시작 버튼 있죠? 시작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얘가 이제 동영상으로 쭉 저장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이 저장되면 지금 저장된 이 연습용 2라고 저장한 영상 있잖아요. 얘를 어떻게 된다고요? 유튜브에 올려야죠. 여러분. 유튜브에요. 유튜브에.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영상을 만들어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올리신 영상 유튜브에서 이쁘게 보이시겠죠, 그죠? 멋지게요. 네네. 자, 요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네.